자, 이번 시간은 자, 사업과 장사, 뭐 사업이나 장사나 뭐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명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뭐 사업까지 는 물을 필요 없어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할 것이냐, 이것만 물으는 거지 사업을 가만히 노는 사람이 뭐 사업은 이 필요하겠나? 그지, 내 이런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어, 그렇게 장사 안 돼요 하는 것이 있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있다. 음,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인자 있겠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거는 사업이나 장사나 자, 안 돼서 오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럼 업적을 뱅기게 사람. 전부 안 좋은 거야. 그냥 별다지 그게 없다 뜻말. 도터리 기적이다. 아, 시작하니까, 우리, 이 카드는 우리 정은장님 한 번, 응? 한번 뽑아보자. 자리, 자리 잠깐 바꿔갖고. 어, 정은장님은 이제 진짜로 이제 카드 뽑을 거야, 응? 음, <웃음> <웃음> 자, 이제 나는, 이거 이제 시작했는데, 응? 잘 되겠나? 이거죠, 그지 자. 그냥 항상 기분이지. 자, 봐라. 애초부터 이렇게 딱 보자. 진심이 타읽었어 아까 몇그 <웃음> 장난치고 그하지 <어디> 말고. 그용카드 이래서 죠용카드 이래서 자, 이다. 그렇게, 나는, 이, 이, 나는, 이 영혼은 올바르기 때문에, 이는 어떻게, 아직까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 신이 하나 놓고 자꾸 돈만 들어가면 어떻게했고그극정 걱정, 극전. 걱정. 자, 그런데, 음, 뭐, 할배가 도와줄 것인지, 할머가 도와줄 것인지, 이게 분명히 뭐, 어, 어, 도와주려고 하겠지. 그지? 봐라, 마 당연히 도와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 6번 6번. 그렇게 그러니까 카드를 못 뽑을 것이지. 여러분 보면 대충 알아요. 카드를 폼이. 자, 이게 3번이잖아. 이렇게 지금, 지금 하면 내만 불안, 불안 초조에 있는 것이지. 만사가 지금 오케이라는 거다. 그치? 그러면 무엇이 나를 가장 뛰어나게 도와줄 것인지 한번 보자, 그제 무엇이 가장 돼? 그 다음에 사드, 여기 기준 카드에서 천진이. 어, 이것이 우리는 도움 카드라 했잖아, 도움 카드, 도움 카드. 무엇이 나를 이거는 전부 다 도움 카드니까 전부 어드 그것이든 다 돈다. 무엇이 가장 결정적인 힘인지 그것을 푸는 거야. 자, 바로 결국은 어. 지라는 거다, 그지? 아, 믿음도 있고, 조상 그것도, 그하고, 사람 그것도 다 있는데, 어떻게, 실력만 있으면 이게 최고의 나의 도움이다.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요다 이유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가 자연스럽게 다 된다고는 보장을 못 하잖아, 그지? 그래도 만일에 가더라도 또 삐끗삐끗한 것이 있으니, 이때는 우리는 어떤 업장? 안될수 있는 것은 업장이라 했잖아. 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옥황상제 카드 갖고 뽑는다 했지 카드는 이렇게, 이렇게 뽑는 거야 자이공황상제때 네, 네. 어, 어. 전... 이거 이제 전세계의 빛에 어, 엇갈려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 이제 별로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것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일어 문제가 일어나도, 그다지 큰 문제는 안 일어났다고 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일단, 큰 문제가 안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애군카드를 봐야 되겠지? 애군카드는, 이거야, 이거. <목소리> <목소리> 자, 애군카드는, 어, 유지성계의 크로바. <목소리> 그제? 자, 인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건 가지고 한다 했잖아. 그제? 인연 법에서. 자, 천이다. 5번이다. 5번은 어떻게? 찌질거리 갖고, 내 잘나가면 놈이 시비할까 싶어 갖고,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까? 이거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뭘까? 그럼 우리 조심해야 될것 그지? 일곱 일곱 장이죠. 어, 영혼의 영혼의 가드 일곱 장. 이3 번이다. 3 번은 어떻게? 응? 나중에 사람이 많아갖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고통스러 그렇지? 그렇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뭐랬어요? 어, 조심해라는 카드. 그러면 끝났네? 아, 어, 조심해라. 이런 거, 잔잔한 거, 이런 것만 하면 끝났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내 자신감이 제일 부족하다는 거다. <웃음> 그리고 필요한 것이 뭘까? 공부다 실력이다. 그러면 안 되고 불을 얘기하면 너무 잘되기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 주변에 많다. 아, 그래서 시기할 수도 있지. 네. 음, 그래서 너무 잘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웃음> 잘 되었지. 그래서 제일 그한 거는 어떻게 내가 제일 응? 아, 그래. 그 한다. 그어 내가 제일 그 불안한 거고 다른 사람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괜찮잖아. 내가 해방 나온 것도 없고. 야 어, 황제 걱정이지 혹시 황제 아는, 어, 아는 어, 면안 되는 거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가 네. 그렇게 똑 그대로잖아 현상을. 실력만 쌓은 어 현. 그러니까 딱 실직 쌓는 건그건 어쩔 수 없다. 어 이거만 이거만 아, 아, 넣어봐라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웃음> 그렇죠? 어 그런 그지 이거는 걱정도 별다지 큰 걱정은 아니다는 그지 규정.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테스트 연습하고. 우리가 응? 출판해갖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이제 응? 자유롭게 이렇게 펼치만 가면 되겠다 그죠? 그 정원장님은 응? 걱정을 해도 믿을 걱정증에 믿어요. 어,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웃음> <너무 걱정이죠. 웃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오늘은 이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웃음>